아무튼 기존의 지역사회에 대비되는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그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지기술하고 사회혁신을 계속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복지기술이 혁신이냐 그 자체로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텐데요. 어, 어 일단 그 혁신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히 복지 영역에서는 사회문제 주체 그 해결의 주체로 우리가 정부를 많이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혁신의 주체가 될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 정부 실패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정부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 해라 이건 사실 더 이상 사회혁신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러나 분명히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사회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협력 이제 강조가 되는데 이제 그 민간의 혁신적인 면과 또 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이러한 것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이제 그 바람직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복지 기술을 통해서 특히 지자체 역할을 이제 굉장히 강조할 수가 있는데 사회 혁신이 실현되는 그 공간으로서 이제 중앙 정부도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 지방 정부 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이런 곳들이 그 사회 혁신을 지역 단위에서 실험하고 이제 할수 있는 민간 협력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다할수 있습니다 지 지역의 밀착형으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혁신이 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몇 가지를 이제 보면은 복지 기술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이용자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점, 어, 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과 담당자간 파트너십과 소통의 강화, 그러니까 협력을 민간 협력을 하든 그 민간 아에서 민간끼리 협력을 하든 그 파트너십과 소통이 강화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보적 절차, 그 다음에 어, 구조적, 조직적 차원의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는 이제 이거는 기본적 정보적 절차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이 복지 기술에 있어서도 또 혁신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걸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이제 조직적 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지, 어, 혁신을 위한 복지 기술 서비스를 할때 그게 무조건 인력을 감축시키고 재정을 감축시키는 그건 이제 장기적인 효과고요 당장 그걸 셋업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인력 그리고 그거를 셋업하기 위한 충분한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이걸 하는 할때 이제 그~ 기대 효과에서 이걸 하면 인력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이제 얘기 될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은 그 서비스를 셋업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충분한 인력과 어,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의 이제 데이터 주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어, 부채화 시켜내고, 이제 그 데이터 주권을 살려낼 것인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 서비스 현황을 볼 텐데요. 그 굉장히 많은 복지 기술 서비스 현황 중에서 이제 몇가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사회부 장 정보원에서 이제, 이제 그 발주한 프로젝트를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하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 큰 틀에서의 흐름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민간 협력형으로 복지 기술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있습니다 어 절반 이상이 이미 어떤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올해만 해도 새로 신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도입과 운영에서 보면은 지자체가 얼마나 주도적인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돌봄에 있어서 그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더 고민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운영의 의지라든지 적극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미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여러 개의 복지 기술을 도입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곳이 많은데,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이제 이렇게 SKKT 이렇게 적어 놓은 게꼭 적절하지는 않은데, 직접 한다기 보다는 이런 데들이 다 재단, 산하재단들이나 산하의 사회적 기업들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기술 자체는 모기업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적은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와 이제 이, 이 SK 계열의 이 재단과 함께 AI 스피커 사업이 진행되는 동시에, 그 다음에 LED 센서, 센서 등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포하는 사업들이 KT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IoT 센서를 다는 일도 이제. 지금 진행되고, 이런 식의 이제, 물론 같은 대상한테만 꼭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사업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서울시에는 따로 가져오지 않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제 몇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광주서구 같은 경우에는 AI 복지사, 그 다음에 모바일 안심 돌봄, 공부, 스마트 통합 돌봄, 치매 안심 AI 돌봄, 이런 사업들을 이제 각각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면은, 이제 행복 매니저라고 해서 사례 관리 시스템인데 이이 이 행복 매니저 시스템에서 이런 다양한 AI 복지 기술들에서 모여지는 그 데이터들은 총괄적으로 이제 보면서 사례 관리를 한다라는 점이 이제 다른 지역의 복지 기술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별로 관심과 접근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요. 여러 개를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다 각각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곳은 굉장히 소수, 거의 유일하게 이제 없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을 보면요. 주로 1인 가, 노인 가구가 가장 많고, 1인 가구. 주요 목적은 안심 서비스, 안전 서비스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간다면 이제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서비스도 들 있고요. 대상자가 노인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비노인 1인 가구, 이제 이런 식인데, 어, 노인, 이, 든이 대상을 빼고 나서 보면 1인 가구가 제일 이제 큰 규모라 할수 있어요. 그 안에는 노인, 중장년, 일반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을 보면 독거노인, 일반노인, 치매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고, 취약계층, 중장년, 그리고 어, 특정 그 지자체에서는 일반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용 기술을 보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앱이라든지 영상 같은 그런 서비스가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AI 스피커, 그 다음에 IoT 센서, 그 다음에 AI 로봇, 이런 형태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형태들의 유형을 한번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 사회 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볼까로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소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저희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로 주도적으로 제안하거나 중앙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처럼 이제 제. 그 어떤 공모 사업들을 주면서 컨소시엄으로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같이 들어오도록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그 효과가 꽤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난이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자체 예산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 장이나 아니면 중간 관리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저런 거 하던데 뭐 이런 어르신들한테 뭐 저런 거 해서 서비스 주던데 이런 거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서 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도는 이용자의 만족도 그리고 실무 어, 이용자의 만족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지자체의 만족도들은 대체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만족도는 높은데 그렇지만 이게 그래서 그 정말 이제 우리가 복지 기술이라고 할때 이론적으로 기대하는 굉장한 혁신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어 잠재적인 혁신성에 비해서 그걸 발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나 봅니다. 달리 말하면 더 혁신적인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여지는 어디서 나왔냐면 처음부터 그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냥 도입하고 수행하면서 체계적으로 하고 효과성을 그 평가하는 그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여야 이제 그 전체적인 효과성이 굉장히 발현이 될수 있는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냥 기술 하나 도입해 오는 것 서비스 하나 그냥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적이라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특히 이제 이거를 담당하는 이제 그 실무자 선에서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그~ 이~ 이런 기술 혁신형 혹은 복지 기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복지 기술적인 리터러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잘마련되지 않았다고도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제한된 혁신성을 좀더 말씀드리면, 달리 말하면 이게 이제 여지라고도, 그 발전될 여지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이 체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거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일 수 있고,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뭐, 저희, 제가 이제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제 연구 단위에서 같이 코업을 하면 상관화 협, 그, 코업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세계적으로뭐 검증하는 걸 처음 기획부터 이제 같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기술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서비스마다 이제 다 분절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AI 로봇은 로봇대로 따로 굴러가고 저기 센서 센서로 따로 관리있고막 이렇게 다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디바이스 자체는 분리가 되더라도 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한다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자체 서비스 단위들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관리 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여지가 있다.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 협력에 있어서도 물론 네. 아, 그 네. 시간 제한, 시간 관계상 네. 이좀 빨리 진행도를 이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자체의 기획 관리 역량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이제 세 번째에서 거, 거의 간략하게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한일 분으로 정리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기업 중심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냥 기업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업 중심의 복기이 생태계가 이제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로운 영역, 산업의 영역이 될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모델에 대한 생태계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정 지원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자원, 부또 국립재활원 이런 데들에서 이런 관련된 어그 재정 지원을 하면서 이제 복지 기술이 이제 혹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리빙랩. 네. 리빙랩을 통한 혁신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아까 제가 이제 그 기획부터 이제 그걸 시, 실제로 시행하면서 효과성을 검증해내고 다시 활류하는 그 전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 지수 있는 내용이다. 그걸 통해서 혁신적인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 업데이트나, 이제, 그 R&D가 가능해진다. 어, 그래서 리빙랩에 참여할, 하는 그 행위자들은 그,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기업,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그리고 그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대학, 자문기관 연구, 연구소 같은 곳이요.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리빙랩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몇 개의 유형들을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 혹시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전체적으로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협력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분담이 특히 필요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데이, 생성된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어떤 단위로 할 것인가를 좀 광역 단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 드리고자 했고요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